아주 연이 듣게 된그 노래 나도 모르게 숨죽여 들었어 색이 바래진그 가 좋다면 언젠가 들려준 거 흔하디 흔한 그저 그런 love song 그런 그 노래가 왜 이제 왔어야 모든 가사가 다내 z